어, 이거 그냥 롱소 세개 가버릴까? 바이브각 봐? 볼만할 것 같은데? 껐다, 이거. 나 간다? 오예. 최고까지. 와, 완벽. 가자, 양들. 다이에나 만나봤지 이하홍님 다이에나 이하홍님거 만나봤는데 근데 그이하홍님은 그때 포시자 들고 그냥 존버하더라 그냥 이하홍님 나만 나면 상성 지는거 아니까 일부러 공격적으로 안하더라 다이에나가 클레드한테 많이 지거든 이거 얘는 이거 들어도 좀 이렇게 들어도 진짜 좀음이 장풀 상대로는 이렇게 들어도 좋고 상대 근데 보니까 이거 직공도 된게 없겠다 우리팀 보자 어 이거 직공들어도 충분함 얘는 이거는 왜, 왜 직공들어도 되냐면 이거 우리팀 로밍 엄청 오기 때문에 굳이 나 혼자 안 했을 때 엘리스 솔이면 그냥 돌아다니거든 직공은 그냥 우리팀 보고 두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직공들어도 충분히 딜 충분함 오히려 좀 왜냐면 2 3구도 많이 나와서 세트 넣프 언제 언제 먹어? 다음 주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은 메이플 점검이고 착취 들고 오면은 이게 무조건 도망 까줘야 됩니다 안 까주면 이거 라인전 성립이 안되 어어 얘사파이어 시작하네 이거 얘탑킹좀탑킹고 오면 이겨줘 개고스 그암 님들 이거 통통 튀고 있으면은 지나감 개고수지앙 <농> 오케이 게이트 여기까지만 해야지 놀랐지 놀랐지 놀랐지 놀랐지 놀랐지 잡이좀 아 잡이좀 아 진짜로 님들아 아예 아, 아, 이거 계산 이상 개고슨데, 넷플, 맵플, 매플은 적었어요. 넷풀템나빠니까 200만 원 나오더라. 마술팔이었어? 그래, 어, 아니, 많이... 이거 갱플, 마술팔 의미 없거든. 사실, 사실 마술팔이 생각보다 갱플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만화 모자랄 일 거의 없거든. 아, 그러지 마요. 아, 이거 의미 없잖아. 그렇게주 쏘는 거, 마술팔인가? 맞네, 마술팔 채울라. 그랬에니 여기 푹, 푹, 과연 아미녀 너무 아픈데? 오 포션 하나 바로 먹는다고? 나도 하나 먹어줄게 아, 오케이 아 그만 제발 여기서 더 맞으면 안 되거든요 군님 고수인거 알겠어 그만 괴롭히세요 아 나이스 비드 미드. 미드 형님 탑볼거지 재밌고 있다고 안 돼, 안 돼, 이런 목소리 내면 안 돼, 어굴 끓인다. <웃음> 아, 아파요. 어 고수. 내 와드 막힌 거 같거든? 강일자로 와라. 안 오실? 내미녀 놓쳤다. 아싸, 나도 한 마리 버려야지. 아, 제발요. 형님. 사랑해요. 아, 씨. 아, 괴로운데, 이거 킨 타보는 거 같은데? 뭐하니? 에빠. 반칙. 아 지금 좀 반칙인데. 또 쓰겠지. 거의 이기지. 안 간다. 아싸, 한네. 와, 엘리스 초고수. 엘리스 초고수임 인정. 받아먹어야지. 클레드 큐 판정 그냥 보통 그냥 그냥 보통 딱 중간 맞는 거나 뭐 당기는 판정이나 이런 거 중간 어디에도 풀리지 않지만 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즐겨야지 요거 나이스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서 더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함 톡톡 와 역시 나 개고수 하지만 대포 놓쳐버렸죠 어, 이거 약간 EQ 들어가면서 이거 딱 치면? 어, 어케이 이런 거 약간 심리전. 그리고 저 패시오평타. 다어가야 된다고. 안 치네? 탑 다이브 가능? 이게 재생의 바람에다가 도라방패라서 피 계속 차거든. 집안 가거든. 진짜. 사기지. 이렇또 안무병 해주면 또 심리전 개꿀. 아. 어, 이거 그냥 롱소 세개 가버릴까? 다이브 가봐? 볼만할 것 같은데? 떴다, yeah. 이거. 나 간다? 위에 최고까지. 와, 완벽. 이게 진짜 재생의 바람이랑 이 병, 이돌한방패가제 레전드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닌자 신발 가주면 사실 탑 그냥 이긴 하는데 이 정도 로 이겼으면 안 가도 됨두발한번 살짝 해주면, 응? 와, 쿨아 직 있었어? 그런 거야? 여기까지 하면 되고, 택패궁 조심해야 돼. 와, 엘리스 진짜 개잘하는데? 저그 사람 개고수임. 와, 와, 뭐야. 엘런전님 어디가? 안 아, 근데 이건 내가 잘 커서 질 수가 없어요. 내가 굴려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 갱플 이 라인 버리고 간다고? 광해검 아, 근데 맞아. 갱플 만났을 때광해검 나온 타이밍에 닌자신발 안 들고 있으면 그럼 많이 힘들어. 음. 갱플 착취랑은 반반. 근데 아까 엘리스가 한껏 해줬잖아. 아까 엘리스가 2대2에서 한건 해줘가지고 그래서 탑 되게 편한 거야. 그니까 진짜 탑은 정글 차라니까 그냥 그냥 진짜 탑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글 차이예요 탑 망한다? 무조건 정글 차이예요 탑 흥한다? 무조건 정글 차이예요 제발 잘못했어 니다데 가야지 아 님아 여기까지만 해야지 방해검 나왔구나 이렇게 아픈거 했더니 아,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안 맞아서 다이브 각인데. 이랩 차이. 이거 들어가도 되나, 이거? 아, 제발. 잡이 좀. 저거 자꾸 뛰어오네, 이거. 힘든데? 아니. 오케이, okay, 이거 여긴지 모른다. 오케이, 지금 굴도 굴도 쿨이거든. 지금 아, 뭐야? 이거 왜 이랬죠? 쟤 뭘? 이긴하고 이겼지? 아싸, 그니까 왜미녀정리하줄서두부 먹어? 친구, 아, 또 철거되고 오면은 한번딸 때마다 철거 한 번씩 꼭. 허허. 어림다 구현. 어거 활통 빼면은? 아야. 가자. 아싸. 도망가야지. 더더 하실? 아, 내가 빼도 되겠다. 어, 아, 근데 엘스 진짜 잘해. 엘스 개고수임. 보자. 일단 헤르메스 신이 무조건 필요할 것같아 몰카때문에 그 남은템이 문제인데 헤르메스 신발 이거 갱쿠리 사이드도 가야됨 빌리언 특패 얘네 뺄것 같긴 한데 얘네 이독이 엄청 빨라 맞도 깊게 바뀐 것 같은데? 되게. 여기 가보실 뭐 약간 여기다 와나 천재 안 맞았네. 아 안맞았네 아왜 안와 이거 끝까지 해야지 아이고 아펠 제약권 먹었다 일단 뭐 소울 바텀 가고 내가 턱 갈게 그리고 아펠 엄청 세. 아 미쳤다 데미지 저거 감당 안되는데 지금 아형 제발 아, 족걸파이드가 됐다. 됐다. 와 엘리스 개잘해. 아 진짜 이 사람 개꽃 아닐까? 스플스나? 너 스플스 없네. 아, 아. 이거 틀을 어떻게 했다 이걸? 아에 너프에 너프. 너프. 애정 아닌가? 아닌가? 그.. 그 사거리 야 어디서 피쳐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껐다 가자 나 이거 헤르메스라도 따라갈 수 있거든? 계속 가자 통 없어 애 어차피 힘데 아 근데 정글 되게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제? 전령 붙어줄까? 전령 붙어줄게 이거하고 BF 저 지금 엄청 세요 이거 만해 이거 근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그냥 공짜다 이제 나 사이드 가면 되는거 아니야? 한턴만 기다려줘 제발 급하게 안하면 돼 오케이 가는 중 바로 가는 중아 아까운데? 아 진짜 아까운데? 어 나이스 맞았다. 형님, 뭐가 앞뒤 갈랐거든? 아 형, 저 느낌 좀 없었는데? 아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토. 여기. 아 까비. 그냥 거 개구숭가? 여기. 어잘 가요 오케이, 어, 너무, 너무 지리게 잘하는데 나 근데? 이게 PC방의 힘인가? <웃음> 이거 PC방이라서 잘하는 거 같은데? <웃음> 아 이거 보면 뭐 지컴에서 하면 못하는데 PC방 가면 잘하는 일은 있지? 그거 약간 살짝 나임 야 근데 나 이거 진짜 세다 나 이거 미쳤다 이거 걸린 사람 무조건 죽음 13렙이야 <웃음> 와우 세나 지금 거기서 파밍 가능? 여기 찍으면 어떡할 건데? 저 여기쯤 도착하겠다 여기. 맞지? 아딱 맞네 어, 꿀 상대법이라고 근데 과연 우리 집자 형님이 해줄까? 집자 형님이 약간 이런거 싫어함 내 얼굴 안나오죠 가능해 이거? 어, 되는데 이거? 아, 어, 너무 좋은데? 와 사실 총개고수였던거지 우리팀 자, 아, 개요아 니마 어디가요? 어, 왜? 왜? 했어. 아, 에반데. 이거 먹자 네 이제 꿀맛. 아, 이제 바론 치면 끝나겠구만.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잘 컸다, 근데 진짜 템이. 근데 네. 어, 얘들. 어, 잠깐만. 이거 약간 박은 느낌? 돌령이 온다네. 아, 왜 들어가 이 맞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 니마. 나 이제, 이제 도착했는데. 와, 이거 계속 치네? 천천 해볼까? 가보실? 어, 예. 그래야지. 공다 빠지긴 했는데. 다 빠짐. 슬로우 막기 전에 나올 걸, 그렇지? 앞에 봐야된다, 무조건. 앞에 봐야겠는데, 무조건. 다시. 와, 너무 잘했다, 우리 팀. 손 내가 맞았거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픈데? 에박 안되나, 이거? 여기서 왜 이렇게 빨라?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안 죽는다, 클레드. 이거 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았나, 클레드가? 버프 먹었어요? 아, 아, 아까운데? 와.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도망가. 아, 지금 간지러움. 여기서 지면안 된다? 나이스, 잘 깼다. 어허, 공 이렇게... 뭘까좀었구요 아, 내 앞에 나프다좀 끊기는 거 같은데... 공까내 나한테 그냥 고정인데 그냥 가다자다가가공있어가공 가다, 가인 가인 절대 안공지와야 근데 왜이렇게 잘하냐?